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정선입니다 자 다음은 보너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너스가 더 획기적일 수도 있어요 자 보너스 첫 번째는 재생 목록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어떤 내용을 내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정보가 괜찮은 정보들이 있어서 아, 저거를 좀 집중해서 듣고 싶은데 예를 하나 드리면그 다음에는 막이 추천 그 자동 재생을 틀어 놓으면 다른 추천 영상들 막 이런게 막 같이 막 계속 플레이가 돼요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이 부분만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재생 목록을 눌러봅니다 그런데 재생 목록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그 재생 목록 한번만 누르면 관련된 영상을 제가 한번에 공부할 수가 있죠 자 제거를 볼게요 지금 저는 재생 목록을 지금 몇 가지로 이렇게 해놨는데 뭐이 중에서는 제게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인기가 있을 만한 저하고 어떻게 컨텐츠가 겹치는데 인기가 있을 만한 것을 제 재생 목록에 붙입니다. 그러면 검색을 했을 때이 재생 목록이 같이 뜨면서 제 채널도 같이 뜰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재생 목록에 여기는 27개, 16개 자,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많은 대표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영상 거의 다 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상을 하나하나 클릭해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영상이 한 100개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재생목록은 한 번만 클릭하면 자동으로 재생이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자면서도 틀어놓고 뭐 일상생활 하면서도 듣고 충분히 전체 영상을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회수도 올라가고 시청시간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래서 반드시 강제로 조회수를 늘리려면 이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재생 목록은 영상을 만드신 다음에 분류를 하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마치 도서관이나 내 서재의 책들이 분류별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구독자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정보를 편안하게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이 재생 목록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한테도 이 재생 목록을 통해서 조회수와 시청 시간을 동시에,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혹시 아직까지도 재생 목록을 해놓지 않으셨다면 빨리 재생 목록을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버너스입니다. 댓글 달기. 자, 댓글 달기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핵심이 있어요. 나의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는 댓글 다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댓글 달기. 저는 제 영상 중에서 아마 광고 안한것 중에서는 이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높고요. 구독자 유입도 가장 많습니다. 뭐이 영상이 한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됐는데 이렇게 저한테는 굉장히 효자 영상인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광고도 안 했는데 조회수도 많고 구독자가 많지 제가 한번 봤어요 봤더니 자 저를 제영상아 제가 아니죠 제 영상을 추천해주는 상위 상위 채널들이 있었어요 저를 추천해주는 자 물론 제 영상이 저를 추천하기도 해요 그래서 카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에. 그건 다음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 채널이 아닌 다른 채널에서 저를 추천하는. 자, 법인 돈 쉽게 가져오기 첫 단추가 중요하다. 까칠한 땡땡땡. 자, 그 다음에 뭐 대표가 사업할 때 중요한 거. 뭐 이런 좋은 내용들의 채널이 저를 추천해 줬어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네. 이 채널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아, 제가 예전에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네 댓글을 올렸던 바로 그 채널이에요. 물론 사실은 전략적으로 올린 것도 있습니다. 자, 7개월 전에 제가 이 채널에 댓글을 올렸어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네요. 역시 까칠한 밤송이님, 밤송이, 밤송이 회계사님이거든요. 정말 제 채널을 많이 추천해 주셔서 밥이라도 한번 사고 싶습니다. 주식이 주식회사의 전부인 건데 주주 구성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가업 승계 업무를 도와드리다 보니 설립 당시 이러면서 제 전문 지식을 여기다가 쫙 나열을 하죠. 그렇다면 이 댓글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 밤송이 회계사님도 저처럼 이제 절세를 다루는 거고 저는 절세 중에서 기업의 절세를 다루거든요 그러면 절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올 거고 댓글을 읽다 보니 어, 이분은 기업으로 절세를 해주네 하면서 기업 승계하는 저의 유튜브를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가 아, 이 영상하고 이 영상은 관련이 있구나 하면서 계속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여기에 추천이 많이 돼요 자 이것이 바로 강제로 조회수를 늘리는 댓글 달기입니다. 댓글을, 어, 제 채널에 놀러 오세요. 안 놀러 갑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채널에도 도움이 되고, 이 답글을 보는, 댓글을 보는 구독자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댓글을 쓰셔야 돼요. 자, 제가 7개월 전에만 했을까요? 1개월 전에도 썼습니다. 또 여기도 썼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강제로 노출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정말 내 채널과 관련이 있는 그런 채널에 가셔서 본인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댓글을 정성스럽게 그리고 그분의 채널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댓글을 작성을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정말 잘된 댓글은 하이라이트로 메뉴에 떠요.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댓글 노하우 초보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노하우입니다. 여러분을 알릴 수 있는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알릴 수 있는 노하우입니다. 자, 댓글 달기 관련 있는 채널에 가서 해라. 혹은 관련이 없어도 돼요. 제가 이 절세 채널 말고 또 가는 데가 어디냐면 골프 채널이에요. 저는 기업의 대표님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대표님들의 관심사가 골프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골프 채널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제가 또 골프 채널에 가서 정성스럽게 댓글을 작성을 하고 제 채널명을 보신 대표님들이 거기서 또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 오늘 어느 채널에 가서 댓글을 달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어도 유입을 하시려면 구독자가 많은 그런 채널에 가서 인기가 정말 많은 채널에 가서 댓글을 작성하시기 바라고요. 댓글 달기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관련 채널, 두 번째 독자층이 유사한 곳에 가서 댓글을 달아라. 자 오늘 강제로 조회수 늘리는 다섯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광고,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광고도 단순하게 홍보만 할 거냐, 구독자를 늘린 걸, 늘릴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 두 번째 SNS, 비용 없이 할수 있는 거. 이미 SNS 하고, 하고 있으시다면 이거는 너무나 큰 강제 유입이 가능한 툴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세번째, 틱톡. 유튜브보다 10배 노출 가능성이 있다. 자, 네번째, 재생 목록. 그냥 틀어만 놓으면 내 영상을 20개를 한 번에 쫙 그냥 보시고 나는 시청시간 늘어나고 조회수 늘어나고 구독자는 정말 쉽게 내 영상을 한번 클릭으로 쫙다볼수 있고 정말 좋죠. 자, 다섯 번째 댓글 관련 채널 중에 인기 있는 채널 그리고 나하고 관련이 없는 채널이에요. 제 채널하고 골프 채널은 사실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가서 댓글을 쓸까요? 거기 독자와 제 독자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내 채널이 너무너무 유익하고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또안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리면 돼요. 비용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바로 강제로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필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내용보다 더 강력한 유튜브 성공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